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최근에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기사가 도배가 되고 있죠. 매일 매일 전세 사기 관련된 뉴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라는 것에 혐오하는 사회적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주거 형태는 바로 빌라죠. 빌라는 매매도 마찬가지, 전세도 마찬가지 지금 혐오하는 하나의 주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임대를 놓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세사기범을 벌해야 되고 피해자의 피해를 줄여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피해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의 피해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과연 이걸 누가 보상해 주냐는 거죠. 게다가 한발더 앞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누군가 발의했던 공공주택특별법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라 소수의 1%밖에 안 되는 이 전세사기몸을 잡기 위해 9 9의 희생되는 임대인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99%가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에 살아야 되는 이 서민들 이들의 주거비가 상승하는 안좋은 부작용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특별법이 통과되는 순간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당신은 잠재적인 전세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온통 나라에서는 지금 전세사기 전세사기 관련된 뉴스와 이 특별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문제가 되는 특별법은 아닙니다. 자근데 이것 또한 모호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명확하고 피해자의 지원이 과연 제대로 들어갈지 의심이 드는 것이 많습니다. 자 일단 임차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두번째, 임차주택 낙찰 관련 세금을 감면한다. 그리고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절이 융자를 한다. 라는 건데 결국 이것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피해를 받은 이 고통스러운 주택을 본인이 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고 싶지 않아도 살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지원책인 거죠. 그리고 임대로 만약에 계속 거주한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임대로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이 LH 등 공공에서 대신, 대신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경매를 대신 참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위임받는 거죠.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이 지원책을 LH가 받아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 요것을 공공임대주택화해서 요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대 계속 거주 원할 시가 어느 정도 시간이냐면 20년 동안. 네. 20년 동안 싸게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공공주택들, 공공임대주택들 가면 여기서 오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는 동안은 싼 자금으로 오랜 기간을 살수 있으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주택을 사면 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매입한 주택이 크게 오릅니다. 결국에 이렇게 장기로 임대로 거주해 주는 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아주 장기로 20년 동안 이 월세살이 하면서 주거비는 줄어드니까 다른 쪽으로 소비를 늘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 시간이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20년 전에 집을 산 사람이 그 많은 이자 비용 주담대 하면서 집을 산 사람이 나을까요? 아니면 주거비용 낮춰서 20년 동안 거주한 사람이 위너일까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좋은 나라라는 거는 누구나 내집 마련을 쉽게 할수 있는 나라 개인이 부강한 나라지 많은 사람이 싼 금액으로 임대주택에 살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식의 특별법을 추진하게 되고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예, 매입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매입하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예, 전세사기 피해보신 분들은 그냥 저렴하게 20년 동안 사는 지원책으로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라 결국 서민화만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임대주택 월세 안 올릴 것 같습니까? 결국 이것도 임대주택 월세 오릅니다. 결국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문제점은 일단 첫 번째 재원이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자, 다수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로를 박하고 있죠. 결국에는 전세사기 주택 정부가 사준다. 예, 미분양도 사주고 다 사주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두 번째는 피해 주택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할수 있잖아요. 예, 전세 사기 비슷한데 아니라고 나는 전세 사기 할 그게 아니다. 그럼 입증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호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는 이거를 이제 매입해준다고 했는데 그 매수 시점, 가격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신해서 예 경매에 나섰는데 이게 계속 유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찰되면 사줄지 그것도 문제인 거고 또 유찰이 계속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공공 손실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통과된다라면 결국에 임대인 중에서도 피치 못해서 주지 못할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 전세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거고 사실 전세라는 거는 다른 전세의 입자가 들어오면서 주는 개념이잖아요. 보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넣었다가 빼서 주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주는 그 전에 본인이 융통하는 예, 이러한 특성이 강하거든요. 이게 임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임차인들은 왜? 그 보증금을 왜 써서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갖고 있을 거면 전세를 왜 놓습니까 그냥 월세 낫겠지 그쵸 다이 자본을 융통하기 위해서 혹은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는 예 이러한 수단으로 전세가 쓰인다 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과 같은 이 역전세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해드리죠. 이 전세 사기가 지금 활개치고 기승부리고 이게 지금 와서 세상에 온 전국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게뭔것 같습니까? 이 전세 사기가 많아져서 갑자기? 전세 사기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역전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역전세 빨 전세 사기가 공론화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역전세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 보증금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서 돌려주지 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전세사기라고 하니까 그냥 전세보증금 먹고 튀었다고만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라 거죠. 전세보증금이 내려가고 전세수요가 폭감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지 못하니까 주지 못하는 보증금의 차이가 커지니까 이러한 사단이 나게 된 거예요. 보편적으로 예전의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를 속이는 게 전세사기였어요. 임대인한테는 이 월세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면서 중간에 위임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이게 진짜 보증금 갖고 튀는 거예요. 예, 전세보증금 갖고 튀는 건데 지금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임대산법 나오면서 전세가가 폭등했잖아요. 빌라들도 마찬가지고 오피테도 스 마찬가지고 폭등했거든요. 임대 금액이. 그 폭등한 금액과 그리고 허그의 보증보험이 되니까 사람들이 믿고 이 전세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높은 보증금 내면서. 자, 그렇게 되면서 냈는데 지금 막상 2년이 지나니까 전세 보증금이 빠지는 걸 넘어서 지금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뭐 2억, 3억 빠지고 뭐 5억 빠지고 이렇게 빠져서 돌려주는 역전세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빌라는요. 아예 임차를 들어오려는 수요가 없어 버려요. 게다가 중간에 전세 사기 터지니까 빌라는 전세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혐오하면서 거의 월세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정말 빌라인데 그냥 보증금 2억, 예? 2억 5천, 뭐 3억 요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보증금이 아파트처럼 많이 빠지니까 뭐 5천, 1억씩 빠지니까 이 1억이라는 돈, 전세보증금 3억인데 2억밖에 주지 못하는 상황. 예 그렇게 되면 임대는 어떻게 되죠? 돈이 아예 없어요 특히 아파트는 어떻게든 할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빌라는 3억 보증금이 2억으로 낮춰지는 그 1억 1억이 빌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여러 개 그냥 싼 맛에 2천 투자, 3천 투자하면서 빌라를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백 채를 받았을까요? 소유권을 받아오면 오히려 돈을 받아버리니까 돈이 생기니까 여러 채를 받은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죠. 이들이 잘못됐습니다. 이들이 잘못되고 돌려주지 못할 높은 보증금을 받고 지금 배째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세입자 맞춰봐야 2억밖에 안 되고 지는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기와는 약간은 다른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쨌든 이 돈을 못 받으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사회초년생 뭐 2억, 3억 전세자금 대출 받아 가지고 들어간 건데 그돈 중에 1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이 나오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보통의 과거에도 있어 왔던 전세사기와 지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 전세사기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이 빌라왕 이런 거는 과거에 있던 전세사기랑은 좀 다르다 그래서 피해 주택의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 특별법이 통과 되잖아요 모든 임대인들은 전세 사기꾼 잠재적인 전세 사기꾼 취급을 당할 겁니다 갑자기 어 역전세를 당했어요 내가 1억이든 이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세입자한테 과거에는 어땠죠 어, 내가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신용대출 받거나 이렇게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때 못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줄수 있는 사람 보다 제때 바로 주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 전세사기꾼이네 전세사기꾼이네 바로 이거 특별법 작동시켜야겠네 이렇게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무서워서 전세 놓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특별법 나오면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나온 게 바로 이 깡통전세 공공매입특별법이라는 걸 발의했어요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에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 케이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3억 5억이 빠져서 만들어줄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분이 많죠 근데 1개월 지나면 전세 사기꾼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여러분들 바로 경매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바로 이제 신청하겠지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하는 거그 다음에 공공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요청을 할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특별법이 그러면 이 채권, 임대보증금 50에서 100%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경매나 보증금 회수 절차를 임차인을 대신해서 공공이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정 유찰, 뭐 이것도 미정이죠 이 진행이 되면 공공임태주택으로 전환시켜서 예, 피해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해준다. 아까 말했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특별법에서 한수 더비인 거예요. 여기서 한수 더비는 바로 이 시점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게 하거나 자 우리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거는 두달 이상의 연체예요. 근데 임대인은 이것도 한 달이에요. 한 달. 예. 공공민 특별법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에도 될수 있는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어떠한 법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행되면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전세 사기꾼만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인들을 압박하게 될 겁니다. 1개월만 지나도 그렇게 되는데 무서워서 어디 전세나 놓겠습니까? 무서워서 전세 못 놓고 행여나 저 집을 미래가치를 갖고 오고 싶어서 돈이 내가 이만큼밖에 없다고 했을 때 원래는 전세 껴놓고 갭투자를 하던 것을 이제는 뭐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1개월 지났을 때까지 못 주면 돈 내가 들어간 갭금액 다 없어질 텐데 갭투자 못하죠 전세 못 놓고 갭투자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결국에 임대 공급 수량 자체가 전세는 없어지는 거죠 못 놓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제 전세 놓고 사시는 분 갭투자 하시는 분들 수요자가 감소하니까 분양이나 매매 어려워집니다 자 매매랑 분양 시장에서는요 전세 놓고 분양 매매를 많이 해요 월세 놓고 분양 매매 하시는 분 극소수 입니다 거의 대부분 전세 놓고 예, 분양이나 매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하거나 매매를 안 하니까 신규 공급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어 요인허가량 지금 폭감하고 있어요 빌라는요 여러분들 빌라가 지금 전세 사기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잖아요 지금 거래량 자체가 10% 도안 되고요 지금 빌라는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허가량 공급하려면 은 우리가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도 50% 감소, 인허가는 80%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서민주택에 신축이 없는 거예요. 다 오래되고 낙후화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결국에 이 특별법은 사유재산권 침해, 그리고 임대가가 오르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이 악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이게 임대산법의 시즌2라고 봅니다. 임대산법 계약갱신권의 시즌2. 예, 라고 봐요 그만큼 부작용이 강한 법률이고 이건 통과돼서는 안 되는 예,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지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걸 넘어서 임대인의 물건을 강제로 매입하는 방법을 정하는 걸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부가 지금 와서 전세사기가 심각하다고 지금 많은 사건들이 공론화되니까 마치 국민들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사실 전세사기는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피해가 많진 않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 여기저기 전세사기 난리일까요? 그건 전세가 급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 전세가 급락을 만들어내는 게 뭐죠? 첫 번째, 금리가 폭등했기 때문에 미국은 10배, 우리나라 7배 기준금리 올랐습니다. 당연히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1% 내외로 오른 게 아니잖아요. 무려 7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산가격이 할인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전월세 전환율 보세요 월세가 전세보다 싸니까 당연히 전세를 기피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세가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금리가 오르면서 떨어지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왜더 많이 빠졌을까? 생각하면 바로 임대 3법이 그 앞에 있었다 이 임대 3법이 2 플러스 2로 갱신하는 계약들이 나오면서 처음 도입됐을 때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을 폭감시켰어요 수요는 10명인데 물건이 5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전세가는 21년까지 폭등합니다 무슨 매매가 폭등하듯이 폭등해버렸어요 전세가가 그래프 보면 말도 못하게 꺾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세가가 원래 가격보다도, 원래 상승할 만한 가격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거죠. 전세가가 왜곡되어서 폭등한 상태였다. 거기에 금리 폭등을 만나서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서 이 왜곡된 가격이 되돌림되면서 훨씬 더 전세가 급락이 컸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전세사기가 수면 위에 올라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 건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역전세에 대응하지 못한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 고덕동에 있는 그라시움입니다. 이게 34평 전월세 기록인데 이게 한창 피크 때 얼마였냐 21년 9월에 10억이 넘었었습니다, 전세가가. 자, 근데, 이 시기에 갱신되던 계약들을 보면, 5억대 후반이에요. 예, 5억 6천, 5억 5천, 5억 4천. 이렇습니다. 자, 이게, 한 단지의 전세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1.5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억과 10억, 4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뭐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산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어떻죠? 전세가 급락이 있었죠. 높이 올랐다가, 왜곡 때문에 높이 올랐다가 그만큼 되돌려진 거예요. 결국에 21년, 20년 전세가격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격이 나온 효과가 6억 5천 7억 이 정도예요. 자, 많은 분들이 전세가가 급락했다고 해서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보면 2020년, 2020년 19년 이 정도 전세가까지 간 거지 그 이전 연도까지 간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020년, 21년에 전세를 양껏 받았던 분들이 역전세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그냥 지나갔던 분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전세가가 더 올라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결국엔, 임대입법 덕분에 폭등한 전세가에 신나서 맞추신 분들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냥 냅뒀으면, 이런 문제가 과연 발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임대입법 없었으면은,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면, 이건 200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매매와 전세 지수예요. 매매는 올랐다, 떨어졌다, 미래가치가 반영된 그 지수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는 시기와 떨어지는 시기가 명확하게 있죠.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지금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인데 전세가 보세요. 그냥 쭉 오르는 겁니다. 원래 전세가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예.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등하죠. 꼭지점을 찍습니다. 자 이때는 매매가랑 동조화돼요. 아예 같아요. 같아. 떨어질 때 어때? 매매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전세가.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때 차트. 자, 이 차트를 끊어서 볼게요. 끊어서 보면은 그냥 꾸준한 우상향이에요. 별 다른 거 없이. 예? 근데 여기서는 무슨 매매인 것처럼 폭등했다가 폭락합니다. 자, 이거를 만들어냈던 거는 임대산법이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전세가가 이거는 역사에 기록될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전세가가 이 각도로 떨어진 거는. 결국에 첫 번째 문제점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은 정부입니다. 정확히는 문재인 정권이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거는 정작 정부인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전세 사기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웃긴 거죠. 자 이번에 어떠한 이 지원책이 나오고 특별법이 나오든 그것은 전세 사기법만 타겟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 역전세 대응은 누구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전세 사기꾼으로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매입 특별법은요 정확히는 임대인들의 주택을 뺏는 법안입니다 뺏어서 공공으로 만드는 수용입니다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제발 또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포퓰리즘으로 임대산법 시즌2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거꾸로 서민들을 서로 편을 가르고 월세를 폭등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이번 특별법을로 인해서 또 서민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서 부작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관련된 이 정부의 특별법 추진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시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소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